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겟레디위드미를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스킨케어만 올려서서 새로 나온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겟레디위드미를 준비했어요. 고데기를 안한 채로 찍으니까 너무 산발이어가지고 오늘은 좀 머리를 먼저 했거든요. 머리 하는 동안 피부 마르지 말라고 딕셔니스트 사이퍼레스트 프레시 파하 토너 이거 써줬어요. 2분의 1 화장솜? 그런 걸로 했더니 진짜 머리 하는 동안도 하나도 안 말랐고 지금 이렇게 한번더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토너는 각질 제거 성분이긴 하지만 파하 성분이라서 이렇게 스킨팩을 해줄 수 있다는 것과 즉각적인 쿨링 효과도 있고요. 약산성보다도 더 건강한 미산성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용량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약간 온몸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대용량입니다. 흡수시키면 약간 유분감이 살짝 돌면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집니다. 건성분들한테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포켓페이퍼 퓨어 글로우 마이크로 버블 세럼 포켓페이퍼 제품은 정말 써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포켓페이퍼 브랜드 자체가 자연주의 브랜드예요. 성분도 이제 되게 저자극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세럼이 또토타고 파래 같은 약간 바다식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기질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제형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편이고, 고수분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에 남는 끈적거림이 적고, 촉촉한 마무리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버블이 있는데, 이런 게 광채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바르는 즉시 이렇게 윤기가 나요. 그래서 약간 영양감하고 수분감을 동시에 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여름에 저녁에 잘 썼었고 지금은 아침, 저녁 상관없이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포켓페이퍼 워터 필름밍 딥크림 이거를 처음 받은 게 여름에 받았었는데 뒷크림? 좀 갑갑할 것 같은 데라서 안 썼었거든요, 초반에? 웬걸 유분감 제로에 완전 촉촉한 제형인 거예요. 정말 쓰면서 와나 이거 왜 이제 썼니? 이러면서 썼거든요.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레드빛 컬러를 띠고 있는데 성류랑 백년초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레드빛 컬러를 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고 나면 얼굴이 진짜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한동안 미가나고 이런 쪽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만져져서 막 각질 제거도 해보고 팩도 해보고 되게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요거 쓰고 나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게 진짜 싹 들어갔고 자잘자잘한 거가 많이 없어졌어요. 포켓페이퍼 제품은 진짜 감탄하면서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난 기초 끝내는 피부입니다. 바로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문샷 마이크로 카밍픽 쿠션 요즘 쿠션이 한 시딩이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쿠션을 조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이 제품도 괜찮아가지고 써보려고 합니다. 쿠션은 생각보다 조금 단단한 타입이고. 알로에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진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샷에서 두 개를 시딩을 받았거든요. 카밍핏하고 세팅핏? 사실 그래서 저는 카밍핏이 촉촉하고 세팅핏은 되게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였어요. 세팅핏이 훨씬 조금 더 두껍게 발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카밍핏이 더 좋더라고요. 겉보속촉 딱그 느낌? 커버력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잘 가려주는? 코끼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쿠션들은 제가 좀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프레시 파우더 인생 파우더 맨날 다 인생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계속 나와요. 원래는 제가 이런 퍼프로 바르면 무너지는 것도 안 예쁘게 무너지고 뭉쳐가지고 퍼프로 잘안 발랐는데 얘는 퍼프로 발라도 피부 표현이 예쁘고 필요한 유분감만 잡아주는 이렇게 한번 두들기고 나면 은 저녁까지 보송보송함을 유지해줘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어떻게 이런 파우더가 나올 수가 있지? 이거보다 좋은 파우더 못 만났어요, 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브로우 라이트 브라운 컬러. 미아님 영상에서도 에뛰드 1.5mm 그 얇은 브라우 추천해드렸었는데 이 브라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얇은 타입인데 얘가 엣지라 그래가지고 둥근 게 아니라 각이 져서 나왔어요. 얘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이렇게 그렸을 때 뭉개지는 게 많이 없고 되게 오래 각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컬러들도 다 예쁘고 저 예전에 라이트 브라운 되게 밝은 갈색 느낌이었는데 었 이번에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내추럴 브라운 컬러 정도? 베어 엣지 브라우 픽서 이것도 같이 나왔길래 한번 써볼게요. 거꾸로 묻혀주고 앞머리는 결을 살리고 뒷머리는 좀 이렇게 누르면서 이런 픽서를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개 써봤거든요? 얘는 좀 예쁘게 붙긴 하는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쉐딩도 에뛰드 거 써줄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한 10일 전쯤에 제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와 저는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막 엄청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열이 나고 이런 건 아닌데 관절통! 관절통이 너무 심했어요 자고 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도 허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라가지고 그냥 허리가 또 아플 때가 돼서 아픈갑다 이러면서 넘겼었는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팔다리가 엄청나게 저릿저릿 나쁜 거예요. 비가 와서 저리인가 했는데 일주일? 일주일이 넘게 아픈 거예요. 한동안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약간 누가 무릎을 꺾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잘못 걸을 정도로 다리가 안 좋았었고 허리 통증도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화이자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통, 두통도 좀 심해가지고 아, 이 차를 아, 막기가 싫더라고요, 좀. 이게 자는 내내도 엄청 저려가지고 잠도 잘못 잤거든요.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신상 팔레트.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어텀 클로젯 역시 역시 섀도우 맛집 섀도우 장인 너무 예뻐요 이번 컬러도 짜란. 에뛰드가 가을에는 항상 약간 베이크하우스라든가 레더샵 이렇게 되게 웜한 느낌의 컬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쿨한 느낌의 팔레트가 나왔어요. 더스티캐이 핑크핑크한 느낌의 쿨톤 팔레트라면 얘는 회기가 많이 섞인 팔레트예요. 이렇게는 또 웜한 느낌이고 이렇게는 또 쿨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컬러들과 컬러 구성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요고, 캐시미어 베이지로 베이스를 먼저 좀 깔고 컬러를 입혀줄게요. 요즘, 그리고, 가을 날씨가. 배워 부었어요 낮에는 또 덥다가 안 덥다가 하기는 하는데 밤에는 그냥 이렇게 슬슬 걷기 좋을 정도? 그리고 다음 브라우니 모브 컬러로 한번더 얹어줄게요. 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를 뗐잖아요. 엄청나게 뻗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물결 고데기를 요즘 썼더니 또 이게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거 뭐 파마를 해야 하나, 매직을 할지. 이렇게 베이스가 깔렸고요. 실!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차분한 느낌? 저번 레더샵은 어떻게 보면 되게 팝한 컬러가 있어서 화려하단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일리로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컬러들만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가을 밤빠랑 요거 찌단 컬러로 그냥 그 뒤에 음영만 줄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화장을 잘하고 기술이 있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약간 컬러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요 어텀 클로즈는 약간 스모키 메이크업 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샤 스커트. 그리고 눈 중앙과 애교살에 칠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얘가 살짝 가루날림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섀도우가 요런에나 요런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잘 무너진다? 약간 깨진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이라인은 언제나 같이 이니스프리고요. 아이라이너는 굉장히 대충 그리기 때문에 눈이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여기를 좀 일자로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앞머리를 내리고 나니까 아이라이너를 조금 연하게 그리면 띨빵해 보이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변신해보고 싶기도 한데 더안 어울려 그런 게. 요즘은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주고 있어요. 힌스의뉴 앰비언스 컬러 아이라이너 아이데이션 이거 화이트 컬러 라이너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이 정도? 노랑색도 사고, 살구색도 사고, 청록색 해서 4개를 샀거든요. 이 화이트 컬러밖에 안 써요. 나머지가 사실 쓰기 되게 어려운 컬러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추천 영상에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 얘네보다 200배 좋아요. 걔네도 좋았는데 걔네가 제가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루처럼 뭉치는 게 살짝 있고 뻑뻑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완전 부드럽고 뭉치는 거 하나도 없고 보이세요? 결이 한올한올 살아 올라가는 거.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컬픽스들의 장점만 나오고 단점들이 다 사라졌어요. 엄청난 볼륨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용감이 덜하실 수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올한올컬 유지가 되는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비포 애프터. 블러셔는 제니아우스 주얼 핏 블러셔 블루밍 샤인. 이건 틱톡에서 무슨 이벤트처럼 할때 당첨돼가지고 받았거든요. 이거 좋아요. 제니아우스 선물 받아가지고 처음 써봤는데 위에 퍼프가 달린. 이렇게 누르면 은 제형이 나오는데 엄청 소량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누르면 한 며칠 정도는 그냥 그 묻어있는 상태로 쓰거든요. 손으로 톡 발라주면 엄청 자연스러워요. 저는 원래 이런 리퀴드 타입 블러셔가 예쁘게 블렌딩이 안 돼서 잘안 쓰는데 얘는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게 블렌딩되고 따로 파우더 처리 안 해줘도 되게 보송보송해요. 발그레한 느낌 정도? 그리고 마지막은 립입니다. 에뛰드 픽싱 틴트. 짜란! 요거가 세 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픽싱 틴트는 진짜 잘 썼어요. 왜냐면 은 얘가 밥 먹고 이를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픽싱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밖에서 입술을 많이 못 고칠 때 썼었거든요? 오늘은 8호 더스티베이지를 베이스로 깔고 7호 크랜베리 클럼을 안쪽에 깔아줄 거예요. 얇게 발리고 픽싱도 굉장히 빨라요. 바르면 되게 촉촉한데 픽싱이 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얘가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저는 오버립할 때도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베이스 컬러로 우선 입술 모양을 만들어줘요. 안쪽에 크랜베리. 이거는 좀 빠르게 온팡온 부담스러운 자줏빛도 아니고 더 예쁜 컬러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앞머리를 고데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머리를 다 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외출하기 바로 직전에 사용하기 좋은 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AGK 스팀다림이에요. 저는 좀 옷을 미리 골라놓는 게 아니라 진짜 뒤져가지고 있는 옷 주워 입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옷이 많이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 나가기 직전에 다리미 막 예열하고 판에다가 각 잡아 다리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요즘 좀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산건 아니고 브잉이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시간에 쫓겨나간다거나 아니면 은 다림질을 많이 귀찮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꿀템일 것 같아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좀 되게 예쁜 편이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요. 좀 센스가 굉장히 돋보이는 디테일이 많고요. 저희 집에도 스팀다리미가 사실 하나가 있는데 걔는 엄청 옷걸이도 크고 물탱크만 이만해요. 번거로워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한 손에 들어오고 좀 간편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도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걸쳐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하단에 물이 들어가는 곳을 분리시켜 준 다음에 같이 들어있는 계량컵으로 물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홈을 맞춰서 저 물탱크와 기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25초 만에 예열이 가능하고 예열이 다 되면 빨간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스팀을 분사할 시에는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미세한 스팀이 섬유를 보호하면서 주름 제거와 살균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손상 없이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스팀 다림이 특성상 고열의 다림질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각을 잡을 수는 없지만 보기 싫었던 주름들은 말끔하게 펴지는 편이라서 요즘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나갈 때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섬유에 따라서 이런 브러쉬가 달린 것도 있고 솔이 달린 것도 있거든요. 용도에 맞게 이런 거를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먼지나 털 같은 것도 한 번에 떼낼 수 있어요. 또 얘가 이렇게 보관용 파우치도 있어서 사용 후에 조금 식힌 다음에는 이 안에다가 다 담아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스팀 다리미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